예, 접속사 공부할게요. 시간을 나타내는 부사절 <웃음> 때를 나타낸다는 것으로 항상 접속사절이니까 뒤에는 절이 온다. 주어 동사가 온다는 게 핵심이고 외거는 예, 단어처럼 외우면 되는 거고 중요한 건 while과 during의 차이예요 while은 접속사라서 때가 책을 읽는 동안에 그러면 I am reading 이렇게 초 동사가 오는데 during은 명사가 와야 돼요 during I가 아니라 굳이 하려면 my reading 이렇게 명사 처리가 돼요 이거는 분사고 bing 얘는 동명사예요 그 during은 명사가 와야 하고 while은 네, 절이 온다 근데 while의 특징 중에 하나가 주어와 비동산 생략이 가능해요 그럼 wild의 reading 이잖아요 이 reading은 이 reading과 다른 reading이라서 어? 이거 d u r 하고바꿨을수 있다 라고 보면 안됩니다 얘는 접속사고 얘는 전치사니까 그거 하나 조심하고요 에지는 워낙에 뜻이 많지 음, 그 그러니까 시간에 쓰였으면 할 때고 이유나 원인, 무사절이면 비커지고 예, 문맥에 따라서 막 파악을 해줘야 되고요. 센스 역시 시간일 때는 오만한 일이라고 근데 얘는 중요한 것은 현재 완료와 같이 나오죠. 시간일 때는. 그렇지 않고 원인일 때는 비커지나 같은 거지. 그 얘는 둘은 조심해야 하고 언티려 예, 너무 할 때까지인데 얘는 전치사와도 바꿔 쓸수있까 전치사 역할도 해요. while과 during 처럼 차이가 안 난다는 거고. 자, 이제부터 요거 조심해야 돼요. not until b는, 네, 여기, until이 까지잖아. 이거 할 때까지 뭐뭐 하지 않다. 이게 직역을 한 거지. 예를 들어, 일곱 시까지 는 잠을 안 자. 그리고 일곱 지나고 나었다 된다. 이런 의미. 어, 손을 안 씻고는 밥을 안 먹어. 손을 씻고 밥을 먹어. 그런 소리 의미를 파악해야 돼요. b 하고 나서야 비로서 a 하다의 의미를 얘기하려고 하는 표현입니다. Not A until B. 요거는 강의가 따로 있으니까 다시 한번 들어보면 좋겠다. 예. 원시는 하자마자, as soon as 의미도 있고요. as soon as. 또는 일단 뭐뭐 하면, if의 의미도 갖고 있어요. 어쨌든 어, 근데 가정법에쓰이는건 아니고, 예. 원시는 뭐뭐 하면, 조건의 의미일 때, 일 때도 있다. 이어서 뭐 하자마자 할 때도 있고 한 번이라는 부사로 쓸 때도 있어요. 원수는 접속사도 가능한 것, 부사도 가능한 것. 자, before after도 전치사 명사, 아, 전치사 부사, 접속사 다 가능해서 주어 동사가 올 수도 있고 명사 올 수도 있고 그런 상황이죠. 네, 그러면 문장을 볼게. When it rains 비가 올 때, l h e f r a i n b o w s 음, 무지개를 찾아봐라. It's dark. 어두워질 때, 별을 찾아라. 어, 긍정적인 마인드를 가져가라. 라는 비유적인 표현일 수도 있고요. 그냥 있는 그대로 한 거죠. 아, 여기서 이제 진짜 중요한 걸 빼먹었다. 시간 부서절일 때는, 자, 미래의 표현이라서, 위를 써야 될것 같은 때도, 위를 쓰지 않는다. 그러니까 미래 표현 하지 않는다가 핵심. 위를 쓰지 않는다. 여기 있다 보면 나올거야 자, while we stop to think 우리가 to think는 stop to to는 하기 위해 생각하기 위해 멈춰있는 동안에 우리는 종종 우리의 기회를 놓칩니다 그 생각하는 동안에 주어진 기회를 놓친다 while 때문에 나온거고 happiness는 as한다 and m u l t i p l 사 a s 개네. 행복은 더하고 어, 복, 곱해진다 이게 멀티플라이는 배가 배수가 된다는 소인데 자동사를 때. 자 에지보할 때 우리가 그것을 타인과 나눌 때. 그 타인과 나누면 행복은더 증가되고 배가 된다. 엘빈. 자 현재 완료죠. 뒤에를 가면을 봤더니 센스가 쓰였어요. 물론 센스에는 과거입니다. 그래서 뭐뭐한 이후로 뭐한 이유로 지금까지라고 해서 현재 완료. 요거는 시험에 곧잘 나와요. 센스하고 현재 완료 쓰이는 거. 특히 계속이겠지. 50년 동안 계속 어, 되었다. 그러니까 이게 지금 기간을 의미하는 비인칭 조언테 시간을 의미하는. 그러니까 우리 학교가 세워진지 50년 됐다. 이런 표현이겠죠? 우리 학교가 세워진지 50년 약 50년 됐다. 네. Do, you, uh, do what you have to do until 네, 접속예요 언뜻 접속사니까 뒤에 주어동사가 나왔겠지 so you can do 할수 있는 할수 있을 때까지 what you wanna do, do, do 복잡해 보이지만 자 하세요 주 어, 동사를 시작하니까 what you have to do 여러분이 해야 할 것을 하세요 뭐할 때까지 여러분이 하고 싶을 것을 할수 있을 때까지 그 뭔가 하고 싶은 게 나와 내가 하고 싶은 걸할수 있을 때까지 해야 할할 일들을 해 두어라 미리 준비를 해둬라 그러면 할수 있을 때 그냥 할수 있겠다라는 표현인데 여기 와는 대문사가 아니라 관계 대명사 상생사를 포함한 관계 대명사고요 것을 해석되는 거죠. 네 원트리까지. 자, we don't know 우리는 몰라요. The v a l u b l e health. 건강의 가치를 우리가 잃어버릴 때까지 이렇게 해도 의미는 파악이 됩니다. not a until b b 하고 나서야 우리가 건강을 잃고 나서야 비로소 건강의 가치를 알게 됩니다. not a until b 되게 중요한 거예요. once 일단 you replace once 뒤에 조 동사가 나오면 일단 뭐 하면 여러분이 부정적인 생각들을 with replace a with b 자 뭐로? a를 b로 바꾸는? 대체하다죠 바꾸다 그러니까 긍정적인 원 n 로 바꾸다 원 n 는 앞에 있는 touch를 가리키는 거죠 부정적 명사 앞에 나온 명사를 대신하는 것 수니까 그대로 s를 붙여서 원 n 긍정적인 것과 교체를 일단 하면 즉 부정적인 생각을 긍정적인 생각으로 일단 바꿔놓면 으 예, replace 는 change 같은 거겠죠. 바꾸면 you start having positive result. 예, 긍정적인 결과를 갖기 시작하게 될 거다. 예, 여기 위리 있잖아요. 근데 여기 위리 없지. 예, 시간될 때 m e n should forget. 사람은 인간은 잊어야 한다. 그의 분노를 자 before 뭐하기 전에 lights down to sleep. 누워 자기 전에 그러니까 잠자리 늙기 전에 그날 화가 났던 걸 잊어라 라는 얘기죠 음, 자 여기 보면 어, 순서가 왼그 이라는 종속절이 보통 나오고서 뭐 주절이 나오는 규칙은 아니고요 주절이 나오고 뒤에 왼절이 나갈 수도 있는데 콤마가 있냐 하면 차이 는 순서대로 해석한다 이런. 제가 한번 읽어보세요 나중에. 네, 일단 좀더 갈게요. 두 번째, 자 에듀센스 이제 아까 언급은 잠깐 했지만 뭐뭐 하자마자인데 요것도 No sooner A than B 라는 어떤 문법 구문이 있어. 요것도 알아둬야 되는데, 자 요것도 따로 동영상 있으니까 꼭 봐주세요. No sooner A than B. 음, 봐둬야 돼. 여기서 설명하기 너무 길어요. 어쨌든 a하자하자 b하다 a하자하자 b하다 이런 소리로 하자마자라는 의미를 담고 있기 때문에 나왔어요. as soon as 절이지 as soon as 뒤에 주어 동사 그다음에 뒤에 또 주절이 나오겠죠. 그거랑 같은 역할을 하는 게 The moment라는 명사인데 minute 명사, i n s t 명사인데 이 뒤에도 주어 동사가 올수 있다는 거예요. 왜냐하면 이게 선행사처럼 돼서 여기 when이라는 관계부사가 생략된 상황이에요. The moment when, the minute when 이런 건데 이게 이제 사라지면서 생략이 가능하니까 마치 접속사처럼 쓰인 거지. 그러니까 명사지만 선행사로서 관계부사 절이 이어졌던 것이 접속사처럼 역할을 하게 됐어요. 그래서 이 뒤에 역시 주어동사가 옵니다. 뭐뭐 하자마자 하자 뭐 한순간 다시 뒤에 주절이 오겠죠. The by the t 도 마찬가지 w 이 생략된 거예요 이렇게 명사 혼자 나와서 접속사 역할을 할 수는 없는데 이제 그렇게 될수땐다 부사절이 생략된 것어 부사절 관계 대명사가 생략된 것 그래서 얘가 마치 접속사 역할을 한다 그래서 By the t i m 의 뜻을 알아둬야 되죠 뭐뭐 할 때까지, 뭐뭐 할 즈음에 이런 뜻이 있습니다 뒤 역시 절이 올수 있다는 거지 the Every time 또는 each time 역시 Every time 주어동사 나오면 뭐뭐 할 때마다 인데요 얘는 whenever로 바꿀 수가 있다 주어동사 네가 올 때마다 whenever you come here every time you come here as long a s a so long a s 비슷하게 쓸수 있는데요 as long as, 뭐뭐 하는 동안 아까 어, while 같은 건데요 또는 뭐뭐 하는 한 시간이 아닐 때 어떤 조건일 때 뭐뭐 한다면의 의미도 있어요 as long as가 알아둬야 돼 다음 아주 아주 아주 아주 중요한 수거인데요 It will be long before 조동사 그러면 곧 뭐지않아 뭐 어, 하게 될 것이다 라는 수거예요 자 그러면 또 얘만 봅시다 As soon as 뭐 하자마자 자, Fear 공포가 approaches near 가까이 다가오자마자 접근하자마자 attack and destroy it 자또 동사를 시작하니까 명령은 공격해서 그것을 파괴해버려라 두려움이 다가오면 음, 이겨내라라는 인데 에너지가 스 나왔습니다. 자 노순월, no 요거는다 설명을 보고라고 오 했죠. 자 노순월은 no 부정어라서 어, 이제 예, 예, 도치도 되면서 또 시제도 과거완료예요. 그래서 내가 잠자리에 들자마자 나는 문자를 받았다. 뭐뭐 하자마자, 뭐뭐 했다. 이런 의미로. 약간의 시간차도 있고요. 어법도잘 나오고, 중요하니까 꼭 받을 거. 이거 비교급이니까 당연히 대니 짝이죠. 얘랑 똑같은 애가 바로 이거예요. Scarcely. 그 다음에 여기는 비교급 아니잖아요. 그러니까 when을 쓰는 거야. 이 when이 들어가니까 이제 나온 구문인데, 마찬가지로. Head PP가 나왔어요. 주어. 도치가 된 거야. 여기 있던 head가 여기로 간 거예요. 왜? 부정어니까. 부정어. 거의 뭐안다 Scarcely. Yeah, 요거 대신에 hardly도 되고요 rarely도 되고요 barely도 돼요 이게 다 부정으로 거의 뭐만 안타는 소리거든요 그래서 거의 뭐만 안타로 해석이 되는 게 아니라 뭐마 하자마자 더 h 즈가 left my mouth 하자마자 내입에서 밖으로 나가자마자 내 입에서 떠나자마자 그러니까 어떤 말을 내가 하자마자 나는 깨달았다 what a stupid thing I had said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을 했던가 라는 걸 깨달았다 에 이하자마자 이쪽에 이고 왼절이 b 에요. 왼절, 된절, 된이한 손을 안 돼. 여기는 내가 손을 못 돼. 그 앞에게 이제 원래 고민대로 갈수 있으니까 한번 봐두고요. 해석은 방법 꼭 중요하게 알아두세요. 뭐뭐 하자마자 여기는 대과거, 과거완료시제를 쓰고 여기는 과거시제를 쓰고. 네. 물론 여기에서 이거는 여기 지금 또이 realized 뒤에 what's a i t t i n g I had 여기 지금 내가 얼마 아 had s a i 내가 얼마나 어리석은 말했던가 이게 더 먼저라는 것을 realized와 비교해서 대거고를 쓴 건데 이거랑은 무관하게 여기 본동사를 봐야 되죠 여기 접속서절에 그래서 여기는 과거 여기는 대거고 A 하자마자 B 하다 B 했다 The moment, by the time, every time 이거 다 뭐야 접속서 역할을 한다는 거죠 여기 when이 생략된 상황이니까. 뭐뭐 하는 순간 하자마자 as is a s 같은 거죠. you doubt whether you can fly. 여러분이 날수 있는지 없는지를 의심하자마자 의심하는 순간 you s i s 는중지였던데요 forever to be able to do it. 예, 영원히 그렇게 할수 있는 거는 몸, 하는 것을 멈추는 것이다. 그러니까 날 것을 음시, 의심하면 날수 없다. 이런 표현을 한 건데요. the moment 뭐뭐 하자마자 you doubt 하자마자지 그스 s 그대로 뒤에 주절입니다. 시스 s 는 중지하다 라는 소리예요 중지하다 멈추다. sis b the time. 뭐 하자. 엄할 뭐, 뭐 때쯤. 엄할 뭐 때까지. They are three months old. They are. 그들이 3개월이 되었을 될 때쯤 아기들은 will be able to. 뭐할수 뭐 있을 것이다. Recognize. 인지할 수 있을 것이다. 엄마의 얼굴. 엄마를. 그래서 by the time이 접속 사인데 여기 will을 안 썼죠. 주절에 will이 있는데. 네, 시간의 부서절에 위를 보습니다 시간, 조건, 양보 여기 위를 보습니다 Every time 역시 when이 생략되어 있는 접속사처럼 쓰인 거 You smile at once 아, As someone 누군가에게 웃을 때마다 It is gifted that person 그 사람에게 그것은 선물이 됩니다 I remember this experience as long as I live As long as I live 아시는 표현이에요 내가 살아있는 동안 살아 있는 한 이렇게 해석해도 모양하고요. 이 경험을 계속 기억할 것이다. I think we've been living long before. 자, even l i v i n e long before. 곧 뭐지 않아? 우리는 suffer from a shortage of water 한다고 생각해. The shortage of water. Shortage는 부족, 물 부족이죠. 물 부족을 suffer from 겪다. 네, 우리는 물 부족을 곧 겪게 될 것이라고 생각해. 자, 이거 직역해 볼게요. 우리는 물부족을 겪기 전에 그렇게 오래 있지 않을 것이다. 물부족을 겪기 전에 오래 있지 않을 것이야. 물부족을 겪기 전에 오래 남지 않았어. 즉, 곧 물부족을 겪게 될 것이다. 이거죠? 그렇게 생각해. 이니다 자, 우리 해변에 도착하자, 마자 비가 내리기 시작했다. Hardly. 자, 도착하는 것이죠? 도착하는 건 여기서 뭐야? Arrive 되지. 그러면 head p p 로 head we 네, arrive 도착하자. 마자죠 그다음에 비가 내리기 시작했어? 예. 네, 내리기 시작했다. Begin to rain. 여기는 과거, 여기는 대과거. 이렇게 되겠죠? 어, 해변에 그게 안 났네. 해변에 at the beach. 여기가 네, 여기 시가무사절 다시 한번 들어주세요.